안녕하세요 백키입니다 날씨도 더워지면서 점점 옷도 얇아지고 또 수영복을 입을 휴가철이 다가오니 몸매관리 들어가시는 분들 많으시죠? 오늘의 영상은 식단과 몸매관리를 할때꼭 실천하고 기억하면 좋을 큰 포인트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 자, 첫 번째는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세요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을 늘려놓으면 몸매 라인도 확실히 잡을 수 있고 운동 전 부상 방지에도 좋고 운동 후에 몸을 가다듬는 데도 굉장히 좋습니다.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줄 뿐만 아니고 자세 교정에도 좋죠. 자세교정의 좋은 점은 나쁜 점이 없다는 게 좋은 점이죠.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하던 간에 그 운동 자세가 나올 가동 범위까지의 유연성은 필요한데 그 뜻은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이 좋아지고 좋은 자세가 나오면 운동 효과는 몇 배가 됩니다. 시간을 내서 스트레칭을 할수 없다면 중간중간 간단한 몸풀기라도 해주세요. 짧고 간단히 하는 거지만 이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. 두 번째는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. 한 번에 몇잔씩 한꺼번에 마시는 게 아니고 생각이 날 때마다 시간을 두고 텀을 두고 자주자주 자주 마셔주세요. 일어났을 때, 허기질 때, 생각날 때 배고플, 심심할 때 그냥 많이 자주 마셔주세요. 물은 신진대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소화 흡수를 돕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노폐물을 또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.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죠. 이 화장실을 갈 때도 생각보다 큰 칼로리가 소모가 돼요. 하지만 식사 전에 너무 많이 마시면 위액이 희석이 돼서 소화가 잘안 되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마시게 되면 밤중에 화장실을 가서 숙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때에만 조금 피해주세요. 세 번째는 좋은 군것질을 해주세요. 과자 몇개 또는 아이스크림 하나 정도는 양도 적고 그리고 포만감은 가지 않으면서 또 허기는 어느 정도 달래지기 때문에 뭐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. 작은 양에는 좋은 성분보다는 나쁜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. 하지만 그래서 맛있죠. 저도 정말 잘 압니다. 그래서 제가 좋은 군것질을 하세요.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. 초콜릿을 먹어도 다크 초콜릿 젤리를 먹어도 곤약 젤리 커피를 마셔도 미스커피 대신 아메리카노 그렇다고 이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네 번째는 너무 허기 질 때는 우유를 마셔주세요 식사도 다 했고 군것질도 어느 정도 한것 같은데 그래도 엄청 허기지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유 마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지방 때문에 우유를 마시지 않는다는 분도 계시는데 지방도 에너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면역, 신체 조절, 체온 유지, 호르몬 대사 등등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참고로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보통 우유는 마시지 못해요 그래서 보통 우유 말고 귀리 우유나 아몬드 우유를 마십니다. 특히 아몬드에는 오일 성분이 들어있는데 여성분들 특히 다이어트 들어가시면 어 피부나 머릿결이 굉장히 푸석푸석해지잖아요. 이거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반찬과 밥을 골고루 드셔주세요. 대신에 양은 많지 않게 살이 찔까봐 식사를 하실 때 오히려 밥보다 반찬을 더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영분과 그 당분을 과다 섭취하게 돼요 그래서 몸이 붓고 부종이 생기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이 더 찌게 돼요 반면에 밥쁜 에너지원으로 바뀌는 탄수화물이에요 이 탄수화물도 지방과 더불어 에너지원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하지만 양은 많으면 안 돼요. 자 이렇게 큰 포인트들로만 정리를 해봤습니다.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해보려면 다 쉽지 않은 것들이에요. 하지만 이 습관들을 지키면 지금 하고 계시는 식단과 운동의 효과는 몇 배가 되고 실생활의 건강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.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. 감사합니다.